글쎄요. <웃음> 근데 저희가 사실 젠지한테도 젠지한 저저지고 아주 오늘 이제 강팀이라고 하는 젠지한테 졌고 오늘 이제 티원 이기고 한 건데, 사실 좀 연습에 좀 성과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, 뭔가 잘은 어. 잘 모르지만, 좀 대회 때좀더다 같이 편안하게 해서 그런가 싶어서 하고. 사실 막을 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젠지한테 막혔기 때문에 <웃음> 없진 않은 거고요 DRX도 남아있고 하니까 다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, 안녕하세요 전 3원 게이밍 탑 라이너 맡고 있는 너구리 장학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대형으로 이겼는데 약간 좀 운이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장기 장기전으로 했는데 어쨌든 어쨌건 강팀 상대로 이렇게 이 대형으로 이겨서 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어 일단은 좀 저희가 좀용 같은 거는 좀스틸 당해도 좀 중요한 순간에 바로는 스틸도 있고 그리고 장로도 저희가 이제 슬마쌈 이겨서 먹었고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어 사실 t 원 출신이시긴 하지만 약간 준비하는데 막 별다르게 준비하지 않았고 그냥 다른 경기 준비하듯이 똑같이 준비했어요 어, 오늘 사실 첫판이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첫판을 이기면은 좀 2대0으로 이길 것 같다는 직감을 좀 했고 첫판 지면은 약간 좀 그건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좀 있었어요 어... 우선 약간 좀 연습할 때좀더그 상황에 맞게 빠른 판단하는 걸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연습을 해서 좀 게임 시간이 빨리 나왔던 것 같고요. 오늘은 뭔가, 오늘은 뭔가, 오늘 되게, 도마치판 되게 장기전을 했었는데, 그래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. 음. 네,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약간.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, 내부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. 변화를 다들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아까 말했듯이 즉각적인 그런. 즉각적인 그런 상황에 맞는 판단 같은 거를 되게 빠릿빠릿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되게 본받고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지금은 이제 중 LPL에서 이제 칸 선수도 좀 되게 잘하시는 것 같고 빈 선수도 제가 옛날부터 좀 좋아했었어가지고 빈 선수하고 그리고 이제 프론지 아닌지는 프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. 삼국솔랭에서두 마이 셀프라고 이제 닉네임 하시는 중국 중국 분일 거예요. 아마 그분이있는데그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은 프로인지 아닌 지잘 몰라가지고 좀 확답은 아닌데 요세명 정도가 제일 기대되는 것 같아요. 어 일단은 일단 좀 뭐냐지 게임 자체를 되게 그냥 잘 한다. 그러니까 되게 좀 유망주라고 하면은 막 엄청 강하고 약간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빈손는 되게 똑똑하게 정글하고 잘 맞춰서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좀 갱킹 이런 부분이나 좀 이런 거에서 그 경, 쓰는 경기 같은 거 갱킹으로 따는 키를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좀 정글하고 호흡잘 맞는 것 같고 이제 한국에서 솔랭을 했을 때도 이제 피지컬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약간 다양한 부분으로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<웃음> <웃음> 근데 저희가 사실, 젠지한테도, 젠지한테 적, 적, 지고, 사실 오늘 이제 강팀이라고 하면 젠지한테 졌고 오늘 이제 T1 이기고 한 건데, 사실 좀, 연습에 좀 성과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, 뭔가 잘은. 잘 모르고 좀 대회때좀더다 같이 편안하게 해서 그런가 싶어서 하고 사실 막을 자가 없다고 <웃음> 하지만 이미 진지한테만 <진전되면> 맡겼기 때문에 <웃음> 없진 않은 거고요 DRX도 남아있고 하니까 다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하나도 약간 지금 좀 영입을 하면서 좀 변화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지금 좀이 변화를 맞춰가다 보니까 좀 연패를 하고 있는 걸 생각하고 상대 선수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잘 준비 늘 근데 준비나 이런 거는 좀 상대팀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좀저희들을 맞춰서 준비하는 게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잘 준비해서 오면 될것 같아요 어, 저희가 좀 오늘 경기가 좀 어떻게 보면 젠지전시 치고 나서 오늘 경기도 좀 되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렇게 이겨가지고 팬분들도 되게 이렇게 좋아하실 것 같고 저희도 되게 기쁘고 약간 저희가 좀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기대 에좀 안고 쭉갈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